안녕하세요 블록인포에나입니다 주말 또 오늘 사이에 비트코인 캐시가 약 20% 가까이 상승하며 비트코인 캐시의 강세가 당연 돋보였는데요 11월 15일 예전인 하드포크를 앞두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가 이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장을 이끈주 요인으로 보이고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들의 새로운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역할을 한 듯합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비트코인 확장성을 밀리기 위해 2017년 8월에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통해 등장을 했죠. 그리고 1년 뒤 다시 하드포크를 통해 두 체인으로 나뉘게 됩니다. 비트코인 캐시의 큰 지지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 닷컴 CEO인 로저버와 이 비트메인의 CEO인 유지안입니다. 어,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개발자 출신인 크레이크라이트와 개빈 안드레센으로 나뉩니다. 어, 비트코인 캐시의 체인을 둘로 나눌 것 같다는 라 이야기는 8월쯤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이 비트코인 캐시의 메인 개발팀 중 하나인 비트코인 ABC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. 어,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 간 교환이 가능한 이 아토믹 스왑을 지원하는 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발표했는데 를이 기능이 하드포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 거죠. 결국에는 우지현 로저버를 포함한 이 비트코인 ABC 진영과 크레이크 라이트 그리고 케빈 안드레센의 엔체인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 지지하는 체인으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서 분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비트코인 캐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요. 이 비트코인 캐시의 스마트 계약 솔루션인이오물 프로젝트를 강행하고자 합니다. 이 오몰 프로젝트는 이 옴니레이어 프로토컬을 기반으로 이 OP 리턴을 통해 비트코인 캐시의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어 쉽게 말해서 누구나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의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. 이 비트코인 ABC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생태계를 바꾸려 한다는 거죠. 이 OpDataSig Verify라는 특정 OP 코드를 추가하려 하고 있고 이 o m o 이라는 새로운 토큰 언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CTP라는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이 이 블록 안에 포함되는 이 트랜잭션에 대해 블록이 채굴되기 전에 이 마이너들끼리 사전 합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 확장에 있어서 기본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SB 측에서는요 이런 엄청난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CTP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캐시로 운영 중인 사업들을 또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OP 코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필요 없다 주장합니다 크레이크가 있는 엔체인 주도로 비트코인SB를 만들면서 이 비트코인 캐시와의 이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SV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현 비트코인 캐시의 32메가 용량보다 더큰 블록 사이즈인 128메가로 확장하고자 합니다. 올해 11월에는 이 128메가, 그리고 내년 11월에는 2기가의 바이트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데, 어, 블록 크기가 커지면 이 하나의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전송 내역이 늘어나겠죠. 그럼 이 정해진 시간마다 생성되는 블록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 장부의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 저장 용량 증가로 더 좋은 전분 장비로 채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일반 채굴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겁니다. 결국에는 이 집단들이 채굴을 독점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채굴 중앙화를 불어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. 이 블록 크기가 커지면서 거래 처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큰 장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대형 마이닝풀을 위한 리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SV를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많은 거래소들이 두 체인을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투자자 본인이 관리 가능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또 추천드립니다.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 캐시를 사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SV 측이 이 비트코인 캐시를 팔고 비트코인 SV를 매수해 가격 상승을 가져올지는 11월 15일 이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럼 바이바이